안녕하세요 코딩네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뉴럴렛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진행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곱한 다음 더한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의 수를 0과 1 사이의 수로 바꾼다. 이게 실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전부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해보죠. 진짜 그런지. 지난 시간에 뉴럴렛은 동그라미와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선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씀을 안 드렸었죠. 선도 동그라미와 마찬가지로 어떤 숫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0과 1 사이의 제한 조건 이런 건 없어요. 아주 작은 음수, 마이너스 백만천만억초 다 되고요. 아주 큰 양수, 플러스 백만천만억초 다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내부가 아닌 동그라미 위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동그라미 위에도 어떤 숫자가 있는데 얘네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숫자나 다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 다 돼요 지금 이 보시는 숫자들이 어떻게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조금 나중으로 미루고요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 왔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진행부터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력체가 입력되었습니다 이네 개의 동그라미들은 두 번째 동그라미 배열들과 각각 선을 통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동그라미에 있는 숫자와 선에 있는 숫자를 각각 곱하세요 왜인지는 조금 나중에 설명해 드릴 테니 일단 곱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무력과 이첫 번째 선의 숫자를 곱하시고 지력과 얘를 곱하시고 얘와 얘, 얘와 얘를 각각 한번 곱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손으로 하셔도 되고 계산기를 쓰셔도 되고 엑셀 쓰셔도 되고 엑셀 특수 기능으로 행렬 곱셈 쓰셔도 됩니다 저는 엑셀 기본 기능을 써서 해볼게요. 능력치가 첫번째 무력 여기 있습니다. 지력 97, 매력 97, 정치 98, 애를 100으로 나눌게요. 3곡상하고 첫번째 선에는 마이너스 4.302가 써있습니다. 두번째는 마이너스 5.575 세번째는 마이너스 2.256 마이너스 1.254 자 그러면 이두 개를 각각 곱하겠습니다 얘와 얘를 곱하고 셀복사를짠 하고 끝났습니다 얘를 합산을 해 놓으세요 암성 펑션을 쓰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0.649 이렇게 나왔죠 이게 1번 동그라미에 대한 작업입니다 동그라미가 총 5개니까 이러한 작업을 4번 더 해주시면 돼요 하나하나 제가 슬라이드를 넘겨 드릴 테니까 화면을 멈춰 놓으시고 직접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건이 되시면요. 세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 동그라미, 다섯 번째 동그라미. 자, 다들 되셨나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저 곱하고 합산했을 뿐이죠. 그 다음 단계입니다. 동그라미 위에도 어떤 숫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동그라미 위의 수는 10.799입니다. 얘를 앞에서 계산한 마이너스 12.649 이 마이너스 12.649하고 더해주세요. 자 더하면 마이너스 1.85가 나오네요. 자 나머지 동그라미 4개에도 동일한 작업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위에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이거를 꼭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하시면서 혹시 지금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뉴럴렛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의 핵심을 해보고 계신 거예요. 이미 많이 오셨고요. 지겨우시더라도 조금만 힘내주세요. 아무튼 이런식으로 동그라미 5개 모두의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겠죠 저는 미리 계산을 이렇게 하습니다 자, 요게 아까 첫번째 동그라미의 그곱셈 합산이었고 요게 동그라미 위에 숫자 얘를 더하면 얘 두번째 동그라미, 세번째 동그라미 아 순서가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얘가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이 진행을 다음 단계인 아웃풀 레이어로 이어가 주면 될 거예요. 이 동그라미의 값을 이렇게 딱딱 다 얻었잖아요. 다섯 개를 근데 이걸 그대로 쓰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앞에서 동그라미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과 1 사이여야 한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1.85는 그 조건에 맞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마이너스 1.85가 어떻게 나온 숫자냐 면자첫 번째 동그라미 0과 1의 사이 숫자에다가 아무 숫자, 선에 있는 숫자를 곱하고 동그라미 위에 있는 또그 아무 숫자를 더했으니 당연히 제한 없이 아무 숫자나 다 나올 수 있겠죠. 즉 얼마든지 작거나 얼마든지 큰 수, 뭐든지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결과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앞선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값, 아무 수나 될수 있는 이 결과값을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다음 진행 과정에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할 수 있겠죠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우겨넣기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환을 해줄 수 있는 수학적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이름은 시그모이드 함수이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함수만을 따로 다루는 영상을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른쪽에 있는 이 X자리에 어떤 수든 넣기만 하면요 그 결과 왼쪽에 있는 fx의 결과는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진짜로 그렇게 됐는지 마이너스 1.85를 넣어볼게요 참고로 저기 알파벳 2는 자연상수라는 그 값이 대략 2.78 정도 되는 상수입니다 그냥 수의요수 원주율 3.14인 것처럼요 그러면 직접 계산을 해볼게요 x 자리에 저는 마이너스 1.85를 넣겠습니다 분자가 있고, 분모가 있어요. 분자는 1입니다. 분모는 1에다가 이 자연상수의 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이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겠습니다.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네, 0.13587, 즉 0에서 1 사이에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숫자도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2, 더 작아져도 네 0.119 정도가 나오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네, 숫자가 점점 작아질수록 0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0보다 더 작아지지는 않는 마이너스 10 네, 아주 작은 수가 됐습니다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네, 끝도 없이 이렇게 갈수 있겠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0은 리 계산을 어, 하네요 마이너스 천은 아마 못할 거예요. 네, 못하네 아무튼 여기에 숫자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가면 얘는 0에 계속 가까워지지 0보다 더 작아지진 않습니다. 얘를 한번 키워볼게요. 이번엔 1, 2, 3, 4 네, 숫자가 커짐에 따라 1에 가까워지 분이 있는데 거기요, 0.999, 1을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10, 5, 5, 0 0 1 1에 아주 근접하는 그런 숫자가 돼요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 1.849가 0에서 1 사이인 0.14로 잘 변환이 됐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요 나머지 4개에 대해서도 똑같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딥러닝이 이렇게 실제 안에 돌아가는 일이 반복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손계산을 하기엔 너무 사람 손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실은 다 시키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거 페이송 코딩으로 하면 1주가면해요뭐 아주 순식간에 됩니다 그래도 한번 이걸 해보시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곱하고 더한 다음에 0에서 1 사이에 숫자로 우겨 넣는 거 누차 말씀드리지만 꼭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제가 미리 해놓은 작업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겨 넣기 전 숫자들이고요 동그라미에 대응되는 숫자가 그리고 우겨 넣은 후에는 즉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하면 0과 1 사이의 숫자가 잘 나오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행이라는 게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봤어요. 크게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곱하고 더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0과 1 사이의 수로 변환하는 것. 특히 두 번째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곱하고 더한 결과는 어떤 수든 다될수 있지만 동그라미 안의 숫자는 0과 1 사이의 숫자로 제한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작업을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해서 이런 수학적 도구를 사용해서 성취를 이런 식으로 각각 곱해지고 합산이된이 숫자들이 시그모이드 함수에 손을 거쳐서 0과 1 사이의 숫자로 잘변환이 되고 이로써 첫 번째 입력층에서 두 번째 층으로의 진행 한 번의 진행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진행을 또한번 반복하면 아웃풋 레이어의 동그라미에 0과 1사이의 어떤 숫자가 짠 하고 나오게 되겠죠 지금 이 원칙은요 뉴럴렛의 모양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간에 층이 하나 이렇게 늘어나도 동그라미 선 개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모두 상관없어요 뉴럴렛이 동그라미 선으로 연결된 구조 이것만 잘 유지한다면 크기가 얼마나 커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이었을 텐데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좀 지겹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내용 뭐 있겠습니까? 아웃플레이어 끝까지 가봐야죠 과연 이 뉴럴넷이 6명의 기존 장수 그리고 6명의 새로운 장수들의 전투 승리 여부를 잘 맞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